가을버섯이 귀하신 몸이 됐다 극단적 날씨 변화에 따른 최악의 생육으로 채취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줄어서다 26일 청주기상지청과 괴산버섯랜드 보은 단양 등지버섯 판매업체에 따르면 올해 변덕스런 날씨로 괴산군과 보은군 단양군 등충북도의 버섯 채취량이 지역별 종류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버섯 포자가 형성되는 8월에는 많은 비가 포자가 바라드는 9월에는 적은 비가 충북 지역버섯 주생산지인 송리산과 소백산의 날씨 변화이다 올해 충북지역 8월과 9월 평균 강수량은 각각 425.3, 100.1이다. 송리산이 자리하고 있는 보은지역은 올해 8월과 9월 각각 391.9, 71.7이다. 단양지역은 8월에 460.5, 9월엔 107.5의 비가 내렸다. 송리산과 연접한 괴산군 청천면 지역의 경우 올해 송이와 능이 생산량이 지난해의 3분의 1 정도로 채취량이 적다. 최근 시세는 송이가 1등품일 2 70, 80만원에 형성되어 있지만 물건이 거의 없다. 가시핀 등의 품도 1, 2, 30만원에 팔리고 있다고 한다. 능이는 추석 연휴 때 일주일 반짝 나오고는 지금은 자취를 감췄다. 현재 일당 15만 20만원에 팔리고 있는 능이는 추석 당시 채취한 것이다. 이것 한 판매업자는 올해 가물어서 이등품 이상 송이를 판매한 적이 없을 정도로 흉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유지를 임대한 채취업자들이 일찌감치 손을 놓은 것도 있다고 한다. 소백산이 있는 단양지역은 송이는 흉년이지만 능이는 채취량이 많다. 하지만 송이와 능이 모두 판매 가격대가 지난해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단양콘 소재 한 버섯 전문 유통업자에 따르면 이곳의 올해 송이 채취량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1등급 판매 가격은 일당 75-85만원이다. 2등급은 70만원 안팎이다. 능이는 지난해보다 두배 정도 많이 채취됐지만 항암작용 등 입소문에 워낙 수요자가 많아 살림조합 수매가는 1에 14-15만원을 오가고 있다. 평년 능이 수매가는 11-13만원 정도다. 단양지역은 올해 8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많은 비가 내려 송이버섯의 종균 형성이 불량했다고 이 업자는 설명했다. 이어진 9월에는 찔끔찔끔 내린 비로 송이 채취량 적어 백화점에까지 납품할 송이가 없다고 한다. 이곳의 잡버섯 생산량은 평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채취량이 뚝 떨어졌다. 한버섯 판매업자는 허구와 가뭄을 오가는 변덕스런 날씨로 버섯 작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버섯 채취업자는 산을 온종일 타도 송이와 등이는 물론이고 사리버섯 등 잡버섯도 찾기가 힘들다. 면서, 근래 몇년 동안과 비교해보면 올해가 최악의 버섯 충년. 이라고 말했다. 전국 1위 영덕군이 이위로 밀려난 게 이채롭다. 곧 1위를 탈환할 것으로 보이지만, 잠시나마 1위 타이틀을 내준 게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다. 25일 영덕군 송이 공판량은 578으로 전국 공판량의 28%나 차지했다. 울진군은 최근 10년간 해마다 전국 수매량 2, 3위권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25일까지 공판량이 1,563에 불과하다. 지난 봄대형 산불로 울진의 북면 등 송이 주산지 피해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취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강원 양양에선 1등품일 24일 1366,660원, 만 25일 1333,800원, 만 26일 1411,800원을 만 기록했다. 1등품 출하량이 2에서 3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출하량이 많은 영덕에서도 1등품은 70만 80만원을 오르내린다. 심지어 등해품도 20만 30만원대다. 재치량 감소에 따른 가격폭등으로 축제형 송이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봉화지역 한 송이 판매점 관계자는 올해 확보한 물량은 지난해 10% 정도밖에 안된다. 며 울상을 지었다. 봉화군도 올해 송이 축제에 봉화한 야구를 포함한 축제로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두 축제를 동시에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또 송이 최소 판매 단위도 500g 1에서 200에서 300g으로 낮추기로 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송이버섯은 재배가 불가능, 기상에 따라 채취량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어 해마다 축제 때마다 가슴을 졸여야 했다. 며, 송이는 한우와 찰떡궁합인 만큼 하냐고 축제를 병행하고 한우 묵밥의 송이버섯은 물론 등이 표고 등 다른 임산물도 함께 판매하는 먹거리 장터를 활성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송이는 기상 상황에 따라 10월 말까지 나오기 때문에 공판량이 더 늘겠지만 지금 추세라면 지난해 수준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최근 10년간 송이 수매량은 265톤이나 나온 2016년 1 7 2톤의 2018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60톤 110톤가량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송이작황이 부진한 것은 전통적인 송지주산지의 8월 말 9월 저강수량이 많지 않았던 데다 제14호 태풍 남마돌 영향으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산속 기온이 크게 떨어진 게 결정타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안마돌이 지나간 뒤 봉화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21.0도, 21.7.5도, 일 22.6.7도까지 일 떨어졌다. 송이산주강대영 67씨는 송이 생장 최저온도는 12에서 24도 정도이고 8도 이하가 되면 생장이 정지되는데 22일 같은 경우 봉화지역 고지대는 3에서 4도까지 내려갔을 것. 이라며 경북 북부 이북 지역은 태풍으로 비도 별로 오지 않았던 데다 냉해까지 겹쳐 올해 송이는 사실상 끝인 것 같다. 고 말했다. 양양석조사님 조합 공판장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낙찰된 1등품 양양송이의 당 가격이다. 이날 양양송이의 당공판가는 1등품 136만 6660원, 2등품 68만 6660원, 3등품 생장정지품 56만 3300원, 등외품 28만 8900원을 각각 기록했다. 1등급 양양송이 가격이 사상 최고가인 136만 6660원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0월 5일에 이어 두 번째다. 1회 10만원대인 구이용 1등급 한우 등신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황금, 버섯 또는 숲속의 다이아몬드란 별칭도 생겼다. 송이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은 채취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양양석 조사님 조합에서 첫 공판이 진행된 이후 17일까지 하루 평균 400 이상을 유지하던 양양송이 공판량은 21일부터 100대로 줄었다. 이후 21일 172.5요, 22일 1 5 0 1 4 23일 120.5이던 양양송이 공판량은 24일 96.89으로 급감했다. 추석을 앞두고 90만원대에 거래되던 1등급 양양송이 가격은 명절 이후 40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공판량이 4분의 1 수준인 100 이하로 줄어들자 24일 136만 6660원으로 다시 치솟았다. 24일 1등품 공판량은 3.56에 불과했다. 양양송이 채취작업이 끝날 무렵인 오는 10월 초쯤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송이버섯의 주산지는 강원 양양인제3척 경북 울진 영덕봉화, 경남 거창 등이다. 기후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경북 지역이 국내 총생산량의 55에서 60%, 강원이 25에서 39%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양양지역의 송이 채취꾼들은 임산물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돼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양양송이는 다른 지역산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고 설명한다. 지난 24일 진행된 전국 19개 시군 산림조합의 송이 공판에서 1등품 당 전국 평균 공판가는 66만 2421원을 기록했다. 이날 양양송이의 1등품 당 공판가는 136만 6660원으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었다.